최근 e스포츠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회들이 개최되었고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해 대회 안의 룰도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 초기에는 이런 룰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청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던 시기에 대회에서 억울한 패배를 당했던 경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창기 e스포츠는 일반 스포츠처럼 체계를 갖추기를 원했었고 좀더 공정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e스포츠협회는 규정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했었고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규정들은 허점들이 많아 융통성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채팅과 관련된 규정들은 경고만 줘도 충분했었지만 규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몰수패를 주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부터 사소한 실수로 인해 몰수패를 받은 경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08시즌 프로리그 하이트와 STX의 두 번째 경기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신상문 선수와 김구현 선수가 만나게 됩니다. 초중반 신상문 선수가 드라 탱크 두 마리 김구현 선수의 멀티와 본진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운 좋게 옵저브의 정차를 피해 드랍쉽 이동할 수 있었고 멀티와 본진의 탱크를 내리면서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에 질세라 김구현 선수도 셔틀과 지상병력을 이동시켜 신상문 선수를 강하게 압박해보지만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모든 병력을 잃게 되는데요 김구현 선수의 공격을 막고 멀티를 안정적으로 성공한 테란 신상문 선수는 팩토리를 늘리면서 물량을 늘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채팅창에 PP라는 채팅이 올라오면서 경기가 중단됩니다 신상문 선수가 지면제 일시정지를 요청한 신상문 선수의 부스로 심판이 들어오고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판정 결과를 듣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죠. 네, 자브리카하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국 e 스포츠협회창소춘심회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현재 신상문 선수의 모니터가 VGA 카드의 문제로서 어, 잠시 동안 모니터가 지직거리면서 일시적으로 모니터가 잘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신상문 선수는 일시중지요청 했습니다. 이번 4라운드부터는 지지 관련 규정과 일시중지 요청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PPP, 정확하게 PPP를 3개를 입력해야지만이 어, 정당한 일시중지 요청이 되는 곳. 어 방금 같은 경우에는 PPP를 2개와 깨치지 않기 때문에 실격패 기준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신상훈 선수의 실격패 처리하고 3세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 어, 굉장히 뜻밖의 판정 결과 나서 참석 출신발 캐스파 중에서 참석 출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스패를 지켜본 팬들은 모니터 및 PC에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다는 의견과 e스포츠도 다른 스포츠처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서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피가 하나 모자라서 패한 신상문 선수를 두고 흡혈 테란이라 부르며 그때 상황을 추억했다고 합니다. 위의 이야기처럼 스타리그에서 채팅과 관련된 사건들은 무척 많았었는데요. 박태민 선수와 손찬홍 선수의 2009 바카스 스타리그 36강 경기에서 신상문 선수와 비슷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박태민 선수는 회색이 짙어진 1경기 후반부에 경기 포기 선언인 GG를 입력하려 했으나 키보드가 한글로 되어 있어서 ᄃᄃ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패배한 경기라 중계진민 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우리의 꼰대 e스포츠 협회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규정 제18조 6항을 이야기하며 몰수패 처리를 하고 이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태민 선수가 A라는 채팅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경기를 중단시키는 심판. 습니다아 지금 박태민 선수가 아 어, A 키를 눌렀어요. A 키, A 키를 눌렀고, 네, 판정하겠습니다. 지금 손창원 선수 대 박태민 선수의 경기도 중 박태민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A 키를 눌러서 키보드의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규정대로. 박태민 선수에게 몰스펠을 선언하겠습니다. 허무하게 이 연속 몰수패를 받은 박태민 선수는 멘탈이 나가버렸고 이를 지켜본 팬들 또한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채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몰수패를 당하고 키보드가 한글인지 영어인지를 확인해보다가 실수로 엔터키를 누르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박태민 선수와 같은 실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했습니다. 2011년 6월 29일 첫공식점 무대를 받는 윤찬희 선수 상대는 7원패를 기록하고 있는 박상우 선수로 서로에게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윤찬희 선수는 첫 경기인 만큼 긴장을 했고 세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별다른 교전 없이 양쪽 선수 모두 앞마당을 하고 중후반을 노리고 테크트리를 올리고 있었는데 4분 50초경 갑자기 윤찬희 선수가 퍼즐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부스로 들어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잠시 뒤 판정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이건 실수한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자신이 퍼즐을 걸게 아닌데요. 네. 예. 그래? 윤찬희 선수 표정도 약간 좀 약간 내가 실수했다 이런 표정이 보였었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e스포츠협회 강미선 심판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박상호 선수와 윤찬희 선수 경기 도중 윤찬희 선수가 사운드 조절을 위해서 옵션 창을 열었다가 실수로 본인이 직접 그 경기를 중단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서 어, 윤찬희 선수의 몰수패를 선언하고 다음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아 몰수패가 선언이 됐네요. 아 경기를 끝까지 지켜본 팬들은 데뷔 첫 경기를 몰수패로 장식한 윤찬희 선수를 안타깝게 바라봤고 선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그다지 공정하지도 않는 규정만으로 몰수패를 판정한 심판을 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억울한 경기들이 있었지만 이용호 선수만큼 여러 경기에서 억울한 패배를 경험하고 지켜본 선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트 MSL 결승전 해당 대회는 온게임 내 스타리그 다음으로 이분이 그치 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수준 떨어지는 비급 리그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결과적으로 MBC게임에 해국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경기 준비 과정은 아주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이용우 이재동 선수가 결승전에 만나게 되면서 같은 성을 가진 두명의 프로게이머를 두고 이상록이라고 부르며 해당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공식 경기 결승전 무대에서 이상록을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스타를 좋아했던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어줬던 경기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의 경기장도 만들어 대회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하게 습니다 습니다. 이제 서세 카메라 들어가는 거 봐서 이제 오늘 경기를 펼칠 두 명의 전사가 나면은 결투원이 입장하겠습니다. 자, 이영호 선수 이제도 선수. 네, 아, 어, 이번 뭐 선수들이 와서 이런 엄청난 관심을 받고 시작된 첫 번째 경기. 저거 이재동 선수는 화려한 뮤탈 컨트롤을 선보이면서 테란 이영호 선수의 본진을 공략. 6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주지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테란 이영호 선수가 초반에 약간 고전을 하긴 했지만 가디언 공습을 레이스 두기로 막고 본진 기습 드랍을 성공시키면서 환상적인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두 라이벌의 치열한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환호했고 1대1 상황에서 문제의 3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저그 이재동 선수가 유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던 이영우 선수가 밀려오는 저그의 병력들을 힘겹게 막아내고 저그의 핵심 요충지인 7시 멀티 지역으로 메인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교전이 펼쳐지려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정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막아내면은, 막아내면은 무조건 태을 한바닥 빼놓고는 멀티가 없습니다. 자 지금 어... 경기 시행중 도중에 18분 한 40여 초 만에 경기 잠깐 중단된 것 같은데요.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크게 당황했고 경기 진행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심판이 등장하고 현재 상황과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판정하겠습니다. 네이트 MS의 결승전 이영호 선수 대 이재동 선수 경기에서 스튜디오 내 경기 어, 정전 사태가 발생해 경기에서 모두 아웃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심판은. 어, 양 선수의 자원 상황, 상황과 멀티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이재동 선수의 상황이 우세하다고 판단되어 스타크래프트 공동규정 제13조 즉시 판정 규정에 의거하여 이재동 선수의 우세승을 판정하고 4경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회에서도 경기 중 몰수패가 나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결승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우세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구 이재동 선수가 유리한 상황은 맞았지만 이용호 선수의 병력들도 남아있었던 상황이라 이용호 선수가 무조건 질 거라는 판단은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세승 판정으로 이용호 선수는 크게 흔들렸고 결국 마지막 경기까지 패하면서 MSL 결승은 저구 이재동 선수의 우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정전의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경기장에 설치된 온풍기의 전원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정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스타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주최 측에 미흡한 준비 때문에 우세승이라는 억울한 패배를 하게 된 이용호 선수와 우승을 했지만 정전으로 인해 주목받지 못하고 구설수에 오른 이재동 선수를 안타까워했고 이 경기를 일상록이 아닌 정전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동 선수의 우승은 온풍기 덕분이었다며 우승컵이 아닌 온풍기의 키스를 하는 이재동 선수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이용호 선수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위에 설명드린 경기는 경기라도 진행했지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프로리그 KT대 공군의 경기 이용호 선수와 민창기 선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용호 선수는 캐스파넥 랭킹 1위. 민찬기 선수는 랭킹이 낮지만 이전에 이용호 선수를 이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경기가 바로 시작되는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민찬기 선수 어디 가셨어요? 네, 예, 민찬기 선수가 실상과 동시에 나갔습니다. 네. 아, 이제 네, 다시 경기는 만들어지면 되겠고요. 네, 민창기 선수가 게임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게임 밖으로 나가버렸고 해당 경기는 게임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리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본 중계진들은 방을 다시 만들고 시작하면 될것 같다는 멘트를 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규정에 죽고 사는 심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로 민창기 선수의 부스에 들어가서 상황에 대해 듣고 판정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e스포츠 협회 강민선 심판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웃음> 어, KT대 공군 2세트 경기 중 어, 경기 시작과 동시에 민창기 선수가 실수로 경기에서 아웃하는 현상이 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상 경기 시작 시점은 옥저버가 스타트를 누르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가 경기를 시작한 동시에 본인, 어, 본인의 실수로 경기에서 아웃한 것이기 때문에 어, 민창기 선수는 몰수패 판정하고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결국 몰수패를 받게 된 미창희 선수 이 경기만 바라보고 피땀 흘렸을 선수를 생각한다면 다소 아쉬운 판정이었습니다 이 판정을 지켜본 팬들은 저렇게 냉정하게 판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 스포츠처럼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e 스포츠 협회가 답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선수는 몰수패 말고도 재경기 관련 판정을 받은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시즌 1 이용호 선수와 김정호 선수의 결승전 첫 번째 경기 유탈리스크를 뽑는 것을 확인한 이용호 선수가 발키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김정호 선수도 이용호 선수의 빌드를 확인하고 동력이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유탈과 발키리가 싸우는 시점에 이용호 선수가 경기 중단을 요청합니다. 심판이 상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경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창석준 어, 네. 어, 네. 어, 심판인데요. 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이스포츠협회 창석준 심판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1세트 이용호 선수 의김정호 선수의 경기에서 이용호 선수의 모니터가 순간적으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을 판단한 결과 이용호 선수의 규칙 사유가 아닌 방송 장비의 문제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와 관련해 본 심판은 이용호의 모니터 꺼지는 순간 어, 무탈스 콜지와 발키리의 교전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용호 선수가 모니터 꺼지는 바람에 교전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 관련하여 본 심판은 스타크래프트 공통 규정 제 13조 즉시 판정 규정에 의거하여 어, 재경기를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결승전 1세트부터 재경기를 진행하게 되었고 재경기에서 이용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며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의 개입이 없을 경우에는 재경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스타리그 8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티빙 스타리그 8강 시조 2경기에서 이용호 선수와 이영환 선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경기 처음부터 이영한 선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였고 이영호 선수의 본진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피해를 입고 회복 중이던 이영호 선수를 제압하기 위해 뮤타를 이용해 이영호 선수의 본진과 앞마당을 공략하는데 뜬금없이 터렉과 마린이 있는 곳을 어택당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채팅에 pp를 치고 경기 중단을 요청하는 이영한 선수 아 pp! 아, pp! 아, 아, 좀... 아, 예. 아... 자 지금 뮤타이... 그리고 심판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판정 결과와 이후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e 스포츠협회 오형진 심판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이영환 선수 대 이영호 선수 경기 도중 이영훈 선수, 이영한 선수가 사전에 고정키를 체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하여 고정키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심판은 이영환 선수에게 규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의 징계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게임 상황을 세이브한 뒤에 고정키 문제를 해결한, 해결한 다음, 경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때까지만 해도 차강도 이해가고 해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정키를 해결하고 빨리 경기가 속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해결될 것 같았던 일이 길어지고 심판이 이용호 선수의 부스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용호 선수가 짜증난다는 듯이 이어폰을 던지면서 부스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뭐 데이터상으로 사실 일방적이죠. 네, 그 정도로 이용호 선수의 어떤 싸운 네, 전직 데이터들이 너무나 압도적이었는데 네... 그리고 심판이 다시 한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e스포츠 협회 오영진 심판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현재 전 판정과 관련하여 그 세이브 파일이 그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심판은 그 재경기 판정을 선언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 모든 책임은 본 심판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에 따라 아. 이영한 선수의 실수로 발생된 일과 세이브 파일 이 없다는 이유가 겹치게 되면서 이전 판정을 번복하고 재경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판정을 지켜본 팬들은 야유를 보냈고 이영호 선수 또한 판정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재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모든 경기가 끝난 후 판정을 받던 심판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게 되는데 판정 과정이 잘못되었고 오심을 내린 심판을 징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대회에서 일어난 억울한 패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타리그 시절이 e스포츠의 가도기 시절이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마지막으로 구독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